도시와 자연을 하나로 연결하는 삶,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삶, 모두가 꿈꾸는 삶이 모티브가 되어 그대로를 실현합니다. 보석같은 친구, 이천뜨레아미